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시체 거만서상 저체온증 등에 대한 기재는 없고 평소 강경화가 심하였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법 2015 가합 1.0.533 0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4년 2월 11일 오후 7시경부터 다음날 사망일인 2014년 2월 12일 오전 9시경까지 영하의 기온이 지속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체가 발견된 직후 이를 검안한 전문의 H는 사체 검안서에 사망의 원인 미상 약 2개월 전 간경화증 진단치료, 검안 소견, 외부 상해는 발견할 수 없음 등의 기재를 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저체온증 등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은 점, 망인이 사망할 당시 날씨가 추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저체온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평소 간경화가 심해, 담당 의사로부터 술을 더 마시게 되면 바로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경고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과음을 하여 왔으므로 간경화등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볼수 없고 달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